이 수냄 여인, 뭐, 지난 시간에도 살펴지만, 그 엘리사를 대우하는 그 배경이 다른데 있지 않다. 주의 백성으로 그, 그 일을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특별히 뭐 자기가 선지자를 모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뭐 고린도 후서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엄청난 그런 그 경험 사람의 그 생각이나 그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였지만 오히려 어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 이제 구약의 경우와 신약의 경우의 본문을 된 건데요. 사람이 참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알아야 거짓말은 안 한다. 자신이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가 뭐 경험한 거. 자기가 더 수고한 거, 그런 걸 가지고 내세우면 거짓말하는 거, 자기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자기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된다. 주,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형적인 역사 속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그 실체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배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늘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다. 자기를 자랑하려니까 거짓말이죠.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 그리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도의그 능력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정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라든가 이웃에 대해서 하는 말다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신자로서의 첫 출발을 항상 이렇게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 목적을 주님이 우리 불러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경력 자랑하고 자기 위치 자랑하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웃에게 참, 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복습한 내용도 국외명의 그 본인은 겸손히 회개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데서 <웃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방식, 내 괴로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한 번에 안 내려놔지죠. 늘 따라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 그 그렇게 내려놓는 것도 참 미미하고, 어, 참, 비, 비천하기 이를 때 없지만, 주님은 그리 도 안에서 그걸 다 내려놓는 걸로 여겨주신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할 때도,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화는, 그, 이신칭이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다, 사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것. 그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제 <웃음> 국외명의 본의를 이룰 수 있다. <웃음> 내가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게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끊임없이 거짓된 대로 빠지기 쉽고 그렇게 미혹받아서 넘어질 만한데 주님이 참 그때마다 나를 막아주시고 아주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야 그 거짓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웃음> 주님은 속은 안그런데 입으로 그 정답 말하는 것을 좋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야다 내려놓고 참 시작을 해야 진리가 내 안에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는거죠 이제 진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결국 다 내려놔야 그리토만 높인다는 거죠. 그리토만 자랑하고, 그리토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온리이고 토탈이다 하는 것이 돼야지, 적당히 해서는 이제 다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이제 사방에 불티를 튀는 거죠 거짓에 불티를 튀는 거. 이웃에 대해서 항상 어, 나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이웃은 나나 이웃이나 나올 곳은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주께서 결과 내시길 기대하는 거죠. 내 안에서나. 이웃에게. 그러면 이웃에게 그런게 나왔으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뻔히 나올건 뻔한데 그걸 맨날 까발리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누워서 침백해요. 자기, 자기를 자기 욕하는 거하고똑같아 자기도 인간이니까 자기도 똑같지. <웃음> 그래야만, 그,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문은 잘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 내는 사람들은 거짓이 아니라고 소문 내잖아요. 진실이라고. 이거 확실하다고. 증거가 몇개몇개다 있다고. 이렇게 소문 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웃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자, 자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 그냥, 그냥, 누구, 여기,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그, 그, 비방하는 소리 들으면, 아 거기에 몇 배를 더해가지고 아주 속에다 그냥 꽉, 각인을 지켜볼 <웃음> 그런 말쟁이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게을리하는 사람하고 다 동류예요. 다 게을리는 사람, 한가한 사람, 동류. <웃음>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탕 그 아주 화려한 말을 하고 아주 정답 같은 말을 해도 그. 그, 은, 자, 독이 위에다 은을 살짝 덮인 말만 하기 때문에 다 가증한 것이 있어서 다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웃음> 그, 그 의심의 혜택이라고 그랬잖아요. benefit of the doubt.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게 있어도 좋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도를 생각하고 그리도가 그동안 인도에 오신 것들을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죠. <웃음> 그리고 사실은 아, 그런 범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아,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맞았네 이게 아니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 이상으로 갈수 있다 뭐. 그가 무동한 뭐 지점파라도 나도 환경이 좋아서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 일반적으로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도 저, 저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과 같이 저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난 더보다 더 악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죄를 생각해도 그래야 그 따뜻한 말이 나가고, 그, 그,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후벼 파고, 그냥, 아, 이게 사실이라니까 거짓말 아니라고 하면서 나쁜 소문을 내고. <웃음> 그, 그런 말들이 꼭 북풍이 비를 일으킨 것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 일으킨다. 이 평화, 우리는 평화의 사실인데, 어디 가면 꼭, 어, 그 꺼진 불도 다시 붙여. 꺼져가는 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잠잠할 만한데, 가서 또 쫓아다니면 서 불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 아, 그거, 잘못 생각해. 여전히 악해, 그 사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그, 그런 사람을 막아야죠,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 도울 자로서, 우리는 그보다 더한 위치에 있던 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울 자로서, 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볼까? 어떻게 주의 공유를 바라볼까?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정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아주 아주 나쁜 것만 다 <웃음> 어, 취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 음. 아까 이제 가론 유다도 말을 했는데 사단도요. 가론 유다가 동의하지 않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론 유다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사단이 쓴 거예요. 음. 그 가론 유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단의 생각과 동의한 게 있으니까 비슷한 게 있으니까 사단이 거기를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단이 뭐 떡을 그 찍어먹는 빵을 찍어서 주님이 주실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갔는데 마귀가 들어갔는데 그 그때 그 무슨 가만히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때 굳어지는 거예요 그가 사단을 받아들일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은 거예요 그 사단도 내가, 내가 그걸 거부하면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라도. 우리가 이제 마귀론을한번 배워, 배워야 할 텐데. 그, 그걸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 항상 사단한테 책임지고, 미, 미, 다른 사람. 나는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저 인생이 저기 날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대낮 같은 세상, 화난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것들을 물리치죠. 물리치고,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죠. 주님의 그 구원은요, 도덕적이고 굉장히 착한 사람 같은데, 그,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사람비, 그게 사람이 그 사람의 안목으로알 수가 없어요. 쓸만해서 쓰인 사람이 없죠. 그건 이제 인간론이 이제 알미니안적인 인간론이야, 칼빈주의적인 인간론이나에서 갈리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 내가 폭행자, 가늠자라는 사실을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인,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의 그 살인, 그 간음, 그뭐 도적질 속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도움을 줄수 있어요. 자기는 이제 괜찮은 줄 알면 항상 그오십법에 뻗어져요. 똥 묻은 게, 교무등 게 나무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웃음> 그렇게 되면 다 그게, 정상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웃을 다 허는 일만 하는 거고 중상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어도 기부엔테이크로 맺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부엔테이크로 맺지 않았어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인데 우리를 우리 마음문을 놓고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이웃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는 거 이웃에 대해서 진짜 말을. 왼수 만나서 뭐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우리가 주님과 왼수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윗은 그렇게 이제 자기일 모르고 와가지고 남 허무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래. 아주 내 근처에 붙잡게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그걸 아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 잠깐 동의했다가 영원을 놓칠 수 있잖아요. 잠깐 기분 좋게 그 나쁜 소리에 가담해가지고 같이 같이 남을 남을 쪼는 소리에 쾌감을 느끼다가 영원한 걸 놓쳐버린다니까요 영원한 걸놓쳐 <웃음> 다윗은 그래서 그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알고 어, 그, 그것을 그, 넘어트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알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를 미혹하는지도 알아서, 그런 것들이 근처에 못 오게 막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런, 그런 일에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게 돼 있다.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거기 이어서 좋은 평판을 얻기 좋아하고 힘쓰고 필요한 거에 그 보호하는. 그러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의 그 이면 속에 그건 사실 빙산의 일각 정도로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보여준 거고, 그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해, 역동적으로 취해갈 내용들이 이렇게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언제든지 그 교회 일을 할 때도 합법적인 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 그뭐 이제 짧은 내용인데 나머지 것들을 다 보도록 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기를 좋아하고, 힘쓰며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변호한다. 대유림 문답 143문의 해당 항목을 보면, 자원의 지혜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 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음, 그러니까, 그냥 뭐 긁어모으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써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는 말을 아마 요새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천하에, 뭐, 재벌이라도 그 건강을 잃고 죽을 병에 들리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마 평생에 벌은 걸다 주고서라도 자기 생명, 건강을 회복하고 싶을 거예요. 지혜자가 말하는 명예는 이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대로 재물보다 조금 낫고 건강보다 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명예, 곧그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사회에서 사는 목적이 됩니다. 그리도인의 명예는 세상 명예가 아니죠. 그리도인의 명예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와 공도와 정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이에요. 그, 그 상대적인 자존감이 아니죠. 하늘의, 하늘의 자존감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평행절 후반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는, 이것은 은총은 더욱 택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 병행절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해보면 지혜자가 말하는 명예는 은혜와 짝을 이룹니다. 고르한 사회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 자기가 가진 걸 갖고 나눠도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걸 뛰어넘어서 그 거기에 하늘의 것을 하늘의 그 심상으로 그 일을 하는 거, 나누는 거요 상대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아까도 읽었지만,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리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준비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 다 내다보고 있어서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다 알고 있으니까 왕도, 군대 장관도 항상 엘리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 부탁하면 안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가로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는 게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가장 그 명예로운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뭐그그뭐 그, 그, 뭐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명예보다도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여인은 순엠에 사는 귀한 여인입니다. 순엠이라고 하는 지명이 잘 어딘지 잘안 나타나 있는데 다볼산에서 그 북쪽으로 약간 이스라엘 골짜기 금방에 있는 그곳이라고 해요.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지명은 잘 모릅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부유한 여인이라는 그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수냄 여인에게 다 해당되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한 번은 엘리사가 수냄 지역에 왔을 때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청했습니다. 그 후로 엘리사가 수냄에 가면 자기 시종 계아와시와 함께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전하는 위에 심중을 잘 헤아려 적절하게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가 이 지역에 오시면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귀한 시간에 선지자의 소임을 잘 하시도록 해야 하겠다 하고서 작은 방을 마련하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추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남편의 동의를 얻어 지금 엘리사가 우리를 위해 생각이 준비라도 한 것은 여인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알고 마음을 써서 대접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 것보다는 선지자가 손해매와서 그 직무와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뭘 유익을 얻으려고 한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백성 중에 있는 게그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러니 이게 아 이런 사람이 계속 그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향유 부은 여자도 그 계속 알려지. 이, 일이 기록된 것은, 제자들은 뭐 1등, 2등 다투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가지고 왔다 했다. 그 중에 뭐가로뉴다는거 팔아서 300대나리온 더 받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그걸 원래 그, 그게 한 방, 한 방울씩 쓴답니다. 그거. 그, 그, 너무 귀해가지고. 그, 이제, 고급 향수 같은 건데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수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걸 뭐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한게 아니고, 구속사 안에서 그리토의 장사지을그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그, 오고 오는 세대가 이게 다 알아야 되겠다. 이거.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우리 후대 사람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되게 한 거잖아요. 이 순행 여인 뭐또 마찬가지죠.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대접이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손자가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심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야, 되는가? 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아마 엘리사가 이순냄 여인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자기를 그렇게 공대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았을 거예요. 뻔히 속이 시커먼 줄 아는데 그걸 받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주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좀 부끄러운 질문을 했을, 한 걸로도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본인이 위치해서. 근데, 이, 그것을 그냥, 그, 뛰어넘는 소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웃음> 나는 내 백성 중에 고한아이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는 그 것을 가장 좋은 일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음,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사 선지자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주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달게 선지자가 호의를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청해서 도움을 주겠다 할 때에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문현답이 됐어요? 우문현답이 됐잖아요. <웃음> 현문우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웃음> 왕이나 군대장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과 안전을 더욱 든든히 유지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좋겠다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자먼의 지혜자가 말하는 명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그리토인이라는 이름이 자먼의 지혜자가 말하는 명예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그 저희 대적자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사람의 속하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향세기 때부터 보존됐고. 향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분이 이스라엘과 하나 함께 하죠. 이스라엘에 동행하죠.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아 누릴 때 그걸 다 누리도록 도와주신 분은 그 그분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웃음> 그것은 그리토니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평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토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리토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평판일 것입니다. 그리토와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그 가르침을 서로 받아갖고 서로 아, 주, 저 주고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경력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그 그 받은 결과가 뭐냐 예왜 그걸 받았고 왜 주님이 주셨나 그리고 그, 그에 따라서 그리토인이라는 명망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리토인이란 그리토에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소유하신 그리토를 잘하는 것이고 그리토의 소유답게 그리토를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그리도로 도래한 하나. 그러니까 그리도에 관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리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 중에 나온 것.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모범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라 할 만큼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서 세 번이나 주님께 고쳐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만 주님께서 방금 낭독한 말씀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좋다도합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셨습니다. 말씀, 그 말씀에 사도는 크게 기뻐하였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거짓선자들은, 아, 이게 사도가 돼가지고, 막, 건강하지도 못하고, 눈도 편치 못하고, 그걸, 저기, 조롱한 거잖아요. 아, 이 거짓선자들은 그러니까 호대 멀쩡하고 건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가 병을 낳고자 한 것은 물론 병으로 고생하고 힘에 달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되는 일이 없고자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문맥을 고려할 땐 단지 병으로 약해져서 사도의 일을 활발하게 못하는 것보다 좀더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 우선 11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단, 비난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가 병들어 있는 것을 물고 늘어진 거이 병들고 빌빌대는 게 하나님이 안 쓰시는 용이야, 저기.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별 별일 없다는 거죠. 만나 만나 보면 굉장한 사람 같은데 만나 보면 별걸 아니다. 어떻게 사도가 돼서 그렇게 중한병에 걸릴 수 있느냐? 그가 중한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학자들은 사도가 심한 안질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에, 사도의 안질을 볼때 흉측한 느낌을 가질만한 안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병에 걸린 걸 보니까 사도가 아니다 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심되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어,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할 수 없는 이유로 직분자가 병에 걸리거나 그 가족이 그런 형편에 있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 연약한 인생이라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낙담하기 쉬운데 중한 병에 걸리면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참 실로 복잡하고 무겁게 될 것입니다. 주의 앞에 분명한 죄가 드러난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만 사도와 같이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괴로워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사도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은 자기가 악평을 받는 그것보다는 그런 말미 아마 주님의 일이 큰 장애를 입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분인데, 자기의 중병으로 인해서 그 일이 큰 장애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마음을 짓눈을 얻습니다. 본인이, 이게 에바브로, 애밥으로, 에바브로도 그랬잖아요. 죽게 됐어도, 오히려 교회를 생각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뭐,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에바브라. 그, 그,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강구했는데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예 <웃음> 주님의 능력은 사도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말씀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안질로 고생하고 여전히 원수들이 비방합니다만 그러나 사도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할 만큼 자기에게 있으니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 동일한 심정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더러 그리토인이라는 이름으로 권난받을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면했습니다 그리토인이 되어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인간관계에도 원만해지니까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토니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지만 자랑스러워하라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고자 힘든다고 할때 바로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될 것을 잊지 말아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들으려는 것도 그 아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그 아상이 없는 것은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 아상이 없거든요 내가 돌려버리면 근데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편하자고 그렇게 하면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리토처럼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참으로 믿는 사람과 혼인하려 하면 종교 근본주의자라고 취급받을 것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독선자라고 취급받을 거지.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직장도 택해야 한다고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순진하다고 놀림받을 것이다 이게 수만, 그, 숱한 죄의 일꾼들은 말해요 자식들이 뭐, 교육을 잘못 받고, 병에 걸리고, 예? 그, 부모가 내가 그 도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래도 우선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그래서 내려놓는 거지. 아니면 세상으로 달려가겠죠. 당장 필요한 게 돈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일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먹고 자라가야 되니까. 그 다른 데다 그걸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책은 못 사져도 그, 내가 봐야 될 책은 사는 거잖아요. 그건 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주님의 의도를 위해서 그렇게 다 포기하는 거예 그렇게 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데, 그거 죄, 신, 령한 종이라고 해가지고, 빌어먹듯이 살아가냐고. 그렇게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는 게 창피한 거야. 예? 아주 잘 나가는 목사들 옆에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이름도 없고, 음, 별벌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 다, 아, 진짜 좋은 평판이 뭔가. 이게 그,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없어져 봐야 진짜 친구로 안다니까요. 다 없어져 봐야 내가 뭐가 있고 나한테 뭐 기댈 게 비빌 게 있으니까 와서 친구하자 그러고 예, 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봐요. 건강도 없어. 건강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 떨어지면 와서 조롱한다니까요. 음, 건강은 있는데 돈 없으면. 그게, 그 똑똑한데 돈 없으면 더 조롱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나한테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진짜 친구지. 청년 여러분 이렇게 좋은 평판 받기를 힘쓰십시오. 세상에서 비방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서 선한 평가를 받기를 힘써야지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 돌이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또의 지체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거룩한 교회 그리또의 지체라는 이름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평생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또만 그 저와 여러분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44문이 명령하는 것은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시편 15편 후반부에서 증거구절을 제시합니다. 15편 보면, 그, 죽게 속한 사람들의 뭐, 여러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그 마음이 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니하며 서원,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혼신하겠다고 해놓고, 상황에 따라지면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내 건강이 해쳐지고 내 시간을 다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다 쏟아야 돼도 그게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는 거죠. 그게 정당한 서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서원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나실린 서원인데 아,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여기 10편 15편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형태의 합법적인 약속으로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 임직할 때 교회 출발이나 할때뭐 서로 어, 서약을 하는 게 있었다고 했지요. <웃음> 이건, 이는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 신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에서 그렇게, 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태도로 이런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믿음으로 그 신실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면 하나님 백성의 사회는 실로 신뢰가 가득할 것입니다. 신뢰가 가득해서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좋을 때는 막그 지지한다 고 그러고 나 보면 그냥 언제 받냐듯이 그냥 책임질까봐 아예 뭐 외면하고 못본척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냐. 그건 서원도 아니고 사랑, 사랑도 아니고. 합법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지 이행하지 않한 사람이나 상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사회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신뢰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울타리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멘 해놓고 안 해요. 다 말로는 아멘 해놓고 안, 안 한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도, 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 다 아멘 해놓고 안 해요. 그것도 일종의 소원인데. 여긴 또 뭐, 학급에서 도난 사고 났는데, 이제, 음 실제는 집에서 두고 온것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 경우 이제 그사회전 자체가 참 많이 퇴보한다 서로 의심하는 그런 문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참 그게 불 오히려 참안 좋다 그러니까 분명한 근거가 없이 함부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도둑 아홉을 놓쳐도 한 사람을 그 억울하게 도둑을 만들면 안돼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합법적이라고 말을 해도 그걸 아주 참 주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는 동시에 매진 말, 이는 동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언제든지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힘써서 하는 이유가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고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한 것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과 헌장 위에 서서 이 교회를 정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목사와 집사와 교인의 사이가 좋다고 해서 그런 분명한 근거 없이 어떤 일을 정하면 당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 합법적 근거 없는 결정은 나중에 큰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합법적 근거 위에 선다는 것은 사사로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나 의리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합법적 근거 위에서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거지.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는다는 말씀은 말세의 특징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서 참된 사랑이 그 드러난다는 어, 뜻이겠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결정한 사안이 있으면. 그 결정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번복하거나 충분한 수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을 경우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고 우리가 정하는 것도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해야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딱 해가지고 뒷말을 내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책임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웃음> 기도하겠습니다.